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아, 무슨 캐릭터고 당황하지 마세요 바로 라그 다이앤입니다 또형 무슨 고인특집 아니면 뭐 예능 뭐 낭만 대칭나 하겠지만 오늘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네, 일단 보십시오 이번에 새로 나왔어요 새로 나온 신상 장갑이다 어? 긴룡 다가프의 성운 글러브입니다. PVP에서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아군 영웅은 적군 턴 스킬 사용으로 인해 자신의 받는 피해량이 최대 50%를 초과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멀리네! 브레이크잽! 차크닥 걸리는 거, 그게 몇 퍼고? 40% 퍼한번 걸리고, 40% 퍼 걸리고, 그 다음 20% 퍼 걸려 죽잖아. 그게 얼마나 좋은 개성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라그, 야, 라그 영웅들은 이 개성을 다 가지게 되는 거야. 자, 50%에서 퍼한번차크닥 걸리고, 그 다음 팍크닥 죽어보는 거야. 아, 멀린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것도 한 번은 걸려. 예를 들어서 막 상대 안매리뿍 때렸어. 그럼 다 죽어야 되는데, 팍 걸려. 안 죽는다, 이 말이야. 이게 얼마나 큰 거냐, 이거지? 그 뿐만 아닙니다. 어, 50% 브레이크가 있고, 그 다음 스킬 사용 시 남은 생명력이 6%다. 남은 생명력 6%당 공격 관련 능력이 1%씩 증가한다. 자, 남은 생명력이 60%면 얼마고, 공격 관련이 10% 증가제. 남은 생명력이 100%면 얼마고. 그건 수학 좀 해봐, 해보라고, 알겠지? 어, 어림으로 한 17, 18% 정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첫 톤에 공격 관련 한, 어? 한 10, 어? 어, 학좀 해봐봐. 한 17% 정도 올라간 상태로 때린다, 이말이야 자, 그럼 무슨 덱스면 되겠노? 우리 옛날에 한번 해봤다, 생방 때. <웃음> 기억납니까? 우리 라그 영웅 중에 또 누가 있노? 해가지고 라다도 넣어봤었거든. 근데, 야, 개망이다. 빼, 빼, 빼. 이랬는데, 성물이 나왔으니 얘기가 달라졌다, 이말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투금 37만. 요거 이제 봄이 계정이라서 그렇다. 봄이 계정이라서 그렇고. 아무단 시원하게 애들 빠마를 좀 째겠네. 어, 자, 와! 잠깐만 와 이게 또첫 턴에 이렇게 된다고 첫 판에 내가 치바바 덱 새로 하나 소개해드렸지 안 보신 분들 내가 여기에 내 띄울게 어. 상상하거든요 지금 치바바가 자 그러나 자 당기고 어 오케이 잘했어요 라다 출격 자 한번 해보자 자 촥촥촥 당기고요 자 우리 공격관련 올라가 있어요 탁차크다야야네가뭐어뭐 어, 뭐? 치바바 팍촥오 15만 라다가 15만이 터지는데요 라그다이언이 1성 1성 1성 그냥 무지성으로 던진 게 15만 터졌어요 야 이렇게 되면 라다가 지금 엄청난 개성을 멀리 같은 개성을 멀리 개성보다 조금 안 좋은 그런 브레이크 개성을 아군 전체한테 입힌 데다가 저 봐봐 저 봐봐 야피 피 봐봐 야 이거 지금 파열로 터졌거든 파열로 몸 박살났어야 돼요 여러분 알지 근게 퍽! 치는데, 어떻게 됐다? 반피밖에 안 갔겠다. 반피에서 브레이크 차가다 걸렸다. 라다가 안 죽었어. 이제, 필, 필살기 맞고, 막, 앞면 찍히고 있는데, 안 죽었다. 이 말이야. 와, 이거는 좀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앞면 퍽퍽퍽! 치기쁘고요. 치기쁘고요. 증폭! 확안죽지 어, 아, 죽나? 와, 죽나? 야, 라그가 더 세졌어. 이러면. 자, 공불! 야, 나는 이게 공포를 안멸한테 걸어 놓으려고 했거든? 근데 안멸 죽어 붙다, 와. 라그 캐릭터도 설정히로더 세지는데, 딜도 더 세지고, 생존력이 훨씬 많이 올라가, 훨씬. 야, 치 봐봐. 야, 50%에서 걸린다, 봐봐. 팍! 어? 뭐고? 어? 아, 피가 50% 밑으로 있었어요, 방금. 어. 이제는 죽을 때가 됐지. 이제는 죽을 때된거 맞고. 어, 맞다, 임마. 저, 이제 성물 때문에 제일 빨리 죽여야 돼요. 안 죽이면 자, 자꾸 그 터지거든. 자, 요렇게 가볼게요. 어, 보막, 저, 좀 걷어라. 어, 걷, 어, 걷어졌네. 한 번에 걷어졌네. 어. 자, 이번에 걷으면서 강탈. 자, 들어갈게요. 차크닥! 팍! 자석대라. 어디 설마, 씨. 어,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이대, 야,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거 내가 보기에 라그덱의 완성이 드디어 온것 같습니다 라그덱의 완성이 라그 신캐로 찾아올 줄 알았는데 태양신 자석이 질질거리다가 어, 오히려 라다같은 어, 7개 대지인데 라그 특성을 가진 애가 선물로 이렇게 전성기를 가져와버리네요 이렇게 치고 어, 또 하필이면 또 킹이구나 킹은 요게 240퍼야 그냥 깡딜 240퍼 자 강탈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공격 관련더올라가고 이게 더 48만이 나쁜데다 이게 48만이 자 팍팍 팍. 철상고, 팍! 15만, 어, 15만. 철상고라고 하나, 철사. 지 라다가 지금 철상고 쓰네.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어? 철권 해봤나? <웃음> 멈춰! 야, 이번엔 심심한데, 라다로 한번 날뛰 볼까? 어 솔직히 근력으로 때리는 게 훨씬 세거든? 근데, 어, 맛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라다 출격. 팍, 팍! 팍! 팍! 아, 안 죽었다. 10만. 촥! 촥! 팍! 5만? 어, 이렇게. 아 자, 철상고, 팍! 10만, 어. 그래도 요 정도씩 나온다는 게 어디고, 이지한 10만씩 터진다는 게. 성물 개성 셔틀이 라다가, 그런대로 조금, 어? 딜도 한다.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어, 오, 페스타. 어, 야, 잠깐만요. 페스타의 선멜이다요 덱은요, 선맬을 못 죽이면 내가 죽거든? 그래서, 흐리고요, 따고요, 이게 쑤셔야 되나 돌리치야되나 증폭이 낫겠다 어, 버프 3개 증폭이 낫겠대 이제 이렇게 가볼게요 선배을 바로 죽여버리겠습니다 파파파파 강탈 당기고착그닥싹삭화이스 49만 0천 아우 바 받아라 팍팍 샀거 마아 어? 마신데? 야라그야 야, 내가 보기 진짜 여러분 진짜 아이야 락업 더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아이이 발언은 내가 그냥 그냥 그냥 지금 너무 좋아서 하는 얘기고 확실히 모르겠는데 라업덱이 대기, 마신 대한테 쉽게 밀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선배를 죽고 나고 뭐 이러면 지원 자 그렇게 쓰진 않거든 전마가. 와이거 전색이 하나만 떴어도 되고 끝났는데 전색이가 안 떠가지고. 잠깐만, 여기 이성이 뭐였더라? 이성 300%, 오, 300%, 우세속 300%, 퍼 치볼게요, 한번. 야, 선생님, 풀카운트 칠수 있겠어요? 철삼건 마! 어디서 풀카운트를 준비하고 있으세요? 팡! 어? 아, 내가 템 세팅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템 세팅. 요런 덱은 여러분 템세팅 지금 짐작이 잘안 가지? 그래서 내가 한번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저저저저저저 <놀람> 어어 세긴 세지 맛있는 세긴 샌데 저거 전체적으로 조금 막 갖춰줘야 세거든. 야네 혼자 피사이 만들었다 이거지. 피사이 쓸수 있겠니?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스킬이. 뭘로 죽여줄까? 파크다착크다좀대질를 어 보라. 아, 아, 오. 착. 오, 조심만 아. 아. 아, 나 방금 아 라다가 우스인군다. 라다. 라라다로 칠걸래 이랬는데 그냥 그, 그 말을 하기가 무색하게 하긴. 그냥. 어, 와 미지어 딜이 더개더럭 뭐? 야. 야 라그덱의 전성기가 오히려 올 수도 있어 지금 이거. 라마신덱은 뭔가 약간 한 자리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라그덱은 지금에서의 비로소 그한 자리가 메꿔진 느낌? 자 세팅 보여드릴게. 일단 라다는요 생철입니다. 놀랍게도 생철인데 딜그 정도 했다는 거. 브리닐드 맹회 지그루드 생철이었습니다. 생철인데 딜좀 하죠. 라반 생철 혹시 한명 죽어서 라반이 앞에 튀어나오더라도 로그 조건이 또 계속 이어져 가고 가는 아 아티팩트 보여드려야지 아티팩트가 어머나 아 잠깐만요 야, 실수로 있네 그걸로 해갔는데도 이 정도 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요걸로 갈게요. 요걸로. 적군에 걸린는 디버프 효과 한 개당 라그나루크 기본능치 상승. 안 그래도 셌는데 이제 더세질 예정입니다. 야, 우리 투급 너무 높은데 좀좀 좀 깎을게. 좀 깎고 공격력 먹고 가보겠습니다. 공격력 먹었는데 337,000이라 야, 요거는 랭킹 1위 계정이라서 가능한 거고. 자, 더 강해질 예정입니다. 마신덱기군요 마신덱에, 오, 페이엔을 버릴 수 없어서 페인을 넣은 그런 모습이군요. 뭐, 어떻게 할까? 우리는 하던 대로 할게요. 하던 대로. 라다야, 할수 있겠나? 철상고로 쳐버려. 가다라 15만 3천 땡기고, 광탈 하는데도 쎄다. 차크락 43만! 자, 철상고 가죠! 팍! 팍! 크닥! 18만 트집본다 임마. 우세 속에서 철상고 때리니까. 어땠노? 어? 되겠나? 너 그거. 이래가지고, 우리 전체계 하나만 더 떴어도, 이 안멸 저거 자석만 좀봉 돌리듯, 따 부는데 패가 안 떠도 이렇다 아흡혈좀해갈것 같고요 앙앙 우리 브레이크 있다 55 브레이크 있다 근타르 근타르라서 아, 이렇게 좀 골고루 섞어서 좀 치놓겠습니다 회사기 만들 걸 그냥 안 치고 그래도 됐어요 오, 11만 역속으로 쳤는데도 상당하네요 자 15만 3천 하면서 한번 땡기고 있고요 수십니다 빡빡빡 빡, 빡. 아 역시나 페이엔이긴하다 어, 단단해요 역시 여기에 떠야지 그래 이제 끝났다 이제는 그는 자 상대한테 걸려있는 디버프 효과 당 우리 또 데미지 올라가는 그 먹고 그것까지 어 죽나 와 페이엔이 진짜 와, 이 아, 그래? 마신댁에도 페이엔 데리고 갈만한 것 같은데? 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페이엔이 마신족, 그, 그거는 채우지 못하더라도, 조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냥 개미친 캐릭터라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결투가? 느낌이 약간 쎄하네? 강탈은 당해져 있으니까, 차 크닥 당기고요, 빡! 때리고, 죽여야 돼! 착! 차 크닥! 와, 30초나 8 0 터지는데 안 죽는지 진짜 대단하다. 자, 쇠도! 끝내주지! 끝내주지! 빡! 슉! 그만! 씨. 잠깐만, 어디서, 이씨. 자꾸, 마 형님한테 지금, 대들지. 빡! 잤을까, 마. 어, 에이, 땡, 승질나게 하지, 또. 어디서 필살기를 겨누고 있어, 이마 치바, 마미델리야 어, 근데, 라그다이 죽으니까, 약간, 전체 스탯적인 부분에서 좀, 뭔가 좀 떨어진 느낌 좀 나네요. 자, 들어가자. 자, 강탈해놓고, 못 죽이겠다, 야. 어, 못 죽이겠어. 어? 빡빡빡 10만 척. 11만 요오이 순환 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이0 0 0 1000이나이0 1000이0 0 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다0 0 1000 1000 1000 1서소0 1000 1000 1지0 0 1000 빡, 빡, 빡! 필살기 두개 다, 그냥 좀 축을 알마 오, 오, 오, 오, 오, 오! 와, 비델리야. 너왜 많이 화났어? 왜? 그렇게. 그러지 마. 내 손으로 오빠 간다? 앙크다. 이렇게. 이덱 어때요? 이대 여러분 진짜 저 성물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만들면 장난 아니다.